토리야 제가 ü 네거 먹는다. 그래, 그래, 너가 먹어, 토리야. 어, 이것도 먹는다. 토리야, 이거 먹는다. 얘가 먹어도 돼. 토리 하고 싶은 대로 해. 토리 먹어. 토리 밥 먹어. 응. 응. 너거 먹고 있어. 토리야 뭐라고 해. 토리야 네거 먹잖아. 가서 밥먹어 간다간다 또 간다 왜트 그 들으면서. <목소리>